안녕하세요 내가달려주는밤에 대표를 맡고 있는 타바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불량조절실가 아니라 1화를 마친 시점에서 본 이야기로는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고자 제가 이렇게 잠시나마 나와서 녹화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재밌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내가달려주는밤, 즉내 밤은 제가 대외활동을 하면서 미디어를 창업한다면 이라는 개인과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강력하게 찾아온 제 촉을 바탕으로 계속 군대 관련 콘텐츠를 밀었으나 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이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다른 것들을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음, 네 제가 헤어졌던 사람들과의 편지를 읽고 사연을 사파로 넣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실은 그거를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지금 부대표로 있게 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거하게 좀 술을 많이 마시고 서로 소파에 누워 이것저것을 고민하던 중에 어 제가 앞서 말한 콘텐츠 이야기를 꺼냈고 친구랑 그 자리에서 내 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맘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저랑 친구는 바로 다음날 지금의 성우와 커뮤니티 관리자를 섭외하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파가도 또 소개를 하였고 이후 여러 가지 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성우와 작가, 음향보도를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지금의 엔트리 를 토대로 내밤을 진행하게 을 되었습니다. 내가 들려주는 밤은 기본적으로 심야극장이라는 컨셉에 맞추어 손님들의 사연을 받으면 이를 작업 과정을 거쳐 짧은 클립 영상으로 상영을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토리의 설정을 조금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아와 강호라는 캐릭터 설정을 입혀보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각각의 이야기는 추후에 점차적으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심야극장이 해당되는 본 영상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올라올 예정이며 토요일의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자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밤 피드백 및 사연함 링크는 유튜브 하단을 참지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